안녕하세요 마이더스TV 독자 여러분들 마이더스입니다. 오늘은 새벽을 어려워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레버넌트라는 레전드를 인게임 실황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레버넌트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번 영상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프패드던게지게 표적이 보인다 이리로 와라, 당장 이쪽으로 가보자 게가지게지아지었어 아크스타투치아, 슬카가자, 슬카가자, 슬카가자, 슬카가자, 슬카가자, 슬카가자, 슬 보시다시피 레버런트는 기선제압에 상당히 강합니다. 알립니다. 다. 좋았어. 네. 고맙다. 적인 실드 충격 받고 있어. 오케이. 잠시 실드를 충전하겠어. <웃음> 공격받고 있어! 도쪽로 돌아왔다. 주변을 파악하는 중이다. 다른 팀이 우리를 공격한다. 조심해, 술타이다부상 치료 중